훨씬 좋게 하죠 고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 오랜만에 이 모자를 요이 모자를 샀 はい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阪関西国際空港までの飛行時間は時間0分を予定しております短い時間ではございますがご用の際には遠慮なくお伝えくださいええ うん。うん。うん。 오사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시 오늘 비행기가 좀 되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네. 아이고. <웃음> 오늘 좀 많이 흔들려갖고 아, 멀미나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제가 멀미를 안 하는데 오사이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시 비행기가 너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요제로 가던데? 그게 그 앞장 좀 방대편에서 있는 거 그런 거? 아아 이새게하나 녀석들 이와 근데 하은이 진짜 응. 영상에 되게 이쁘게 잡힌다 다윤씨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잘다 오사카입니다 여기 약간 독일 느낌 나요 집들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유럽 갔을 때좀 분위기랑 근데 또 하늘도 조금 이래갖고 조금 흐려갖고 비슷하네요 여기 되게 이쁘지 여기 진짜 이쁜거 같아 그냥 아파트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아참 맞다 저 이거 새로 샀어요 근데 조만간 제가 뺏어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리거얼마리요마번 오마리 오전전 오마리 오마리 오마리 오마리 오마이 오마리 오마해 오마리 오마리 오마리 오마리 오마 야, 어디 갔냐? 아, 어디 갔냐? 가치가. 가치가. 야. 야, 무서가무서 타의 <웃음> 모범이 되는 리더. 저 근데 영상 보니까 도둑같다그렇 Germany? 어, 근데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근데 진짜 그때 그, 그 거리 같다. 1조랑 좀. 하늘 진짜 예쁘다. 이름 빈이게르 빈이게르 빈이게르 빈이게르 빈이게르 뭐이게르밀리 토마토 뭐게르 빈이게르 빈이게르 빈이게르 빈이뭐르 빈이게르 빈이게르 빈이게르 이 어그 돈까스 샌드위치가 있네 내가 늘 먹던 게 없구나 이거 오코너미한테 아. 어어 어.. 어, 어. 오코너미야 오슈 아니야 이거? 오 맛있겠다 야 지명아 너 이거 좋아하겠다 이거 맛있어 슈가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광고도 맛있어 샌드위치 뭐 드실 거예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데파이, 이거 마시는 자갈이 꼭. 다, 빵인가, 빵? 빨강머리 노랑머리, 셋됐다. 숙소로 Let's g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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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1부 공연을 마치고 이제 2부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 하시던대로 해봐요 지금 하는거예요많하거예요 지금 하는거예요 지금 동생이 해주는데 참 기분이 묘하네요 되게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좀 짜증내는 거 같기도 하고 해달라고는 안 했는데 머리가 응. 어어 정말 자원 봉사자가 된거 같아요 지금 어, 어, 네. 머리 해주고 있어 <웃음> 아, 머리 벌리지? 안녕하세요 민규 형이니까 똑같았어요 뭐라고요? 똑같아요 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는데? 민기훈이가 뺏겼대. 어? <웃음> 어? <님규가> 뺏겼대. <웃음> 야, 나 그거 나나 머리. <웃음> 아... 첫날 오사카 첫 콘서트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저 왔어요. 어, 이번 오늘. 아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처산가 놓고 고고 고 걸리고 돼쳐이고이 맛있어 여기다 얹어서 여기다 얹어서 1kg, 아, 2kg, 2kg, 그러네. 그냥 그다은거다 보내면 됩니다. 아. 따단. 지금은 2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 아 너무 눈부셔서 사진을 못 찍겠어 아 날씨 진짜 좋다 항상 1부 공연 끝나고 저녁 먹고 한 20분 뒤에 바로 시작하잖아 <웃음> 맞아 항상 맞아요 두 시간이라는 텀이 남았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5시 5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공연이 6시 반에 시작이에요 다 <웃음> <웃음> 여기서 기타 치고 싶은 날씨다 아 이제 이쪽으로 올라 공기지? 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육개장 우동. 육개장 육개장 우동? 응, 육개장 우동이요. 우 차슈 덮밥. 맛있어. 응. 다 먹었다. 오늘 사십. 아 제가 응. 먹은 거예요. 아 너무 져신하게 잘 먹었다. 응. 토스트 한 입만 기 색깔이 쁘죠 무지개색이래요. 먹고 싶어요. 깨르... 약간 서울의 청계천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청계천. 근데 그, 그 관람차도 바이 되게 많고. 어 그러네요. 아 관람차도. 어오어 오. 아코이. 오. 산 <목소리> <목소리> 어 네, 같이 찍어. 소사나 그거같아 지금 봐 다시 교통보리로 가고 있습니다 기기 고 <목소리> <목소리> 밤에 오니까 또 다른 느낌 <목소리> 사람이, <목소리> 사람이 <목소리> 시야 그러면 밤에 최고죠 4년만에 왔는데 너무 반감, 반갑고 한번또먹어고 싶네요 이게 낮에 왔을 때랑 밤에 왔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서 솔직히 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야시장은 밤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아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오, 이거 그때 연기랑 나랑 유비 음. 찍기 전에 다이어트한다고 유튜브 영상으로 연습 찍어서 이거 봤었거든. 고구 이게 고구마. 이게 고구마. 니뭐 네, 해라. 나초 맛있대 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난난 어떡하고 기억이 나는 건같 지금. 그 <목소리> 네. sleeping with the lights on Buried in regrets Breaking into sweats Naked as a falling leaf Well it's a natural reaction Driven to distraction Quiet, the ghost will never meet 도톰리 야경 구경을 다 하고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슬 공연을 위해서 안녕! 인사요 빨리! 안녕, 안녕. 오늘 일요일이니? 알찬스 네. 세 번째 날. 이부 공연이 끝났어요 그러세요 소감 말씀해주세요 소감이요? 어설크 온지 벌써 사이 됐나 지각났네요 저도 재밌었어요 <웃음> 아 힘들어 <웃음>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오늘... 항상 공연 끝나고 숙소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드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오늘도 안 먹을 거요 모르겠어. 오늘은 내가 요리사. 나 진짜 맛있던데.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더스트. 마지막 공연입니다 마지막 공연입니다 세상을 업해야해서 되고... 지금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임하기 위해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요? 아오 되게 설레요 으아 어 네, 네. 막공이네 막공이 끝이 났어요 근데 비 오자 비안와 와, 너무 좋다. 지금은 공연이 끝나고 산책 나왔어요. 시원섭섭하고 그레이스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 너무 좋다. 진짜 조먹을 봐. 그치? 수고수고 수고수고 수고수고 s u p p 결 s e d to go? s u p p o 안 e d to go? s u 저제 왕징, 이제 내 이제 이제 가명이네 네, 잘합다 <목소리도> 네, 어, 네. 맛있게 마지막 쇼보하세요세요세요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네. 요 살림 살림 살아 여기있네 아하 이 하나만 더시켜요 샐러드? 어? 저도 시켜도 돼요? 샐 음. 샐러드 음. 샐러드, 다섯 개 넣은. 클리어. 전 이미 두개 클리어 했어요. 세 <웃음> 개가 <웃음> 더 남았어요. <웃음> Pikachu, p i k a 바바 u 빠바밤 a c h u Pikachu, Pikachu, p i k a c h 겠고 i k a c h u Pikachu, Pikachu, p i k